이름은 에코펀데 네.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네.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. 어, 그렇다면 이것은 안녕. 안녕. 지구를 사랑하는 장안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요호, 요호 오늘 이렇게 박수를 쳐야 돼 <웃음> <오늘> 어디 가세요? <웃음> 아저 오늘 환불하러 갑니다 아 되게 든든하게 <웃음> 아, 네. <웃음> 든든한 옷을 입고 왔어요 아, 네. 그럼요 그럼요 <웃음> 보드라워요 <웃음> <웃음> 제 것까지 같이 환불 좀 해주시겠어요? 아 그럼요 네. 그럼요 <웃음> 인조퍼죠 인조퍼 에코퍼라고 부르죠? 아그 말로만 듣던 에코퍼를 드디어 보네요 제가. <웃음> 네. <웃음> 그쵸 그쵸 <웃음> 에코퍼가 이름은 에코퍼인데 네?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. 어, 그렇다면 이것은 그린워싱? 아, 그린워싱. <웃음> 그 일종이겠네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에코퍼가 보통 이제 동물 모피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왜 아닌 거예요? 동물 털을 대체한다는 거에서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 에코퍼가 약간 석유계 아니면 석탄으로 만드는 그런 아. 합성 섬유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죠. 동물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에코퍼라고 불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. 그런 아. 것들은 합성섬유로 만드는 거니까. 자연 분해 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려서 결국 소각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근데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같은 게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거네요. 물론 이렇게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재활용 합성섬유 100%라든지 뭐 아니면 진짜 친환경적인 소재로 펄을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 는 진짜로 에코퍼라고 부를만 하죠.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개념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합성섬유면 폴리에스터 같은 거 말하는 거 맞죠? 어, 그쵸, 그쵸. 그 세계 섬유 생산량 중에 폴리에스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. 한 60% 정도 되니까 어, 어마어마하게 어, 많은 양이죠. 네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섬유 중에 제일 안 섞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폴리에스터래요. 아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옷 1kg을 세탁을 할때 화성섬유랑 네. 뭐 다른 섬유랑 합쳐진 그런 소재의 옷을 돌릴 때 미세 플라스틱이 67만 5천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네요 67만 5천 개요? 네 맞아요 <웃음>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세탁을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네 <웃음>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은 저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폴리에이스터가 되게 많잖아요 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것또 거의 폴리에이스트일 응. 것 같아요. 저희가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<웃음> 사시대도 아니고 <웃음> 맞아요 특히나 지금 겨울이죠 엄청 추운데 이런 패션 산업이 네. 환경에 끼친 악영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아. 온실가스의 10%가 네. 여기서 네. 패션 사업에서 나오는데 4에서 5억 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. 뭐 폐수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요? 아 맞아요 산업용 폐수도 <웃음> 한 20% 정도가 패션 산업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연간 79조 리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<웃음> 정말 어마어마하네 아, 이게 정말 억소리나지 않나요? 조소리가 아닐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저희 목화 아시죠? 그 면을 만드는 목화도 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농약도 엄청 많이 들어가다요 아유 그러면 은면 소재 옷이라고 해서 완전히 네. 다더 더 좋은 건아니겠네요 그렇죠. 근데 이제 저희가 옷을 사서 뭐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. 예를 들면 이것도 입다가 이제 뭐 질리거나 입기 싫거나 그러면은 의류 수거함 같은 데 이제 넣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? 아 이게 사실은 옷이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, 네, 의류 쓰레기 4,800만 톤 중에서도 재활용되는 거단 1%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1%요? 네 75% 정도는 소각되거나 뭐 매립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? 일단은 최대한 새로운 옷은 안 사고 아, 패스트 패션 노 no. <웃음> 네. <웃음> 중고 시장이라든지 뭐안 입는 옷들은 안 입는 옷이나 뭐 그런 옷들, 네. <웃음> 당근. 뭐 당근이라든지 네. 그런 방법이 음. 또 있고요. 옷을 사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아, 이 옷이 맞아요, 나한테 맞아요. 정말 필요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네. 옷도 안사지만내 지갑도 지키는 역시 <웃음> <그렇지>, 나에게도 <웃음> 좋은. 아 그럼요, 그럼요. 친구한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. 보니까 이제 구매를 할때 이게 정말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건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건지 그런 걸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요즘은 또 재활용 소재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음. 특히나 패딩 같은 거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내장재들이 있잖아요. 그게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지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, 저도 봤어요. 그 재활용 페트병으로 막 만들어졌다고 네.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. 네, 네 이제 지장을 찍을 시간이 됐는데요. 지장템인 퍼, 뭐 물론 요거는 <웃음> 에코퍼가 아니지만 그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그런 에코퍼가 네. 있다면 에코퍼가 있다면 구매 의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오안 찍으셨네요 네 일단은 제옷 취향이 <웃음> 이런 취향이 아닌 <웃음> 것도 있고요 네,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은 퍼를 입고 왔지만 이게 안 입는 옷이라서 제가 제제 제 옷이 아니 아, 네 그렇습니다. <웃음> 제 취향 생각니기 <할> <웃음> 뭐 때문에 뭐퍼 종류는 잘안 있기 때문에 저도 안 찍었습니다. 오늘 얘기했던 것들 잘 생각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지장템인 에코퍼는 영계 지장을 받았는데요.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몇개 지장을 주셨나요?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지장에 소개해 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, <웃음> 안녕. 그만 웃으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만 넣어주세요 아, 그만 넣어주세요. 아, <웃음>